합니다. 이거 요토도 구경하러 간대. 붉은 놀이 가까이서 구경하려고 간대. 이게 잘하 오지선포 <목소리도> 들은 어디 어느 떡장입니까? 삼정 1위에 아 삼정